저 오늘 전곡항에 왔습니다 화성에 있는 전곡항이란데 탄도항하고 붙어있죠 저멀리 근데 요즘에 이 위쪽 이파도 뭐 그쪽 지역이 핫하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타러 왔습니다 대광어 대광어 하는데 제 실력에 대광어는 없을 것 같고 날씨는 흐리고 오늘 육물입니다 육물이고 만조가 거의 11시 다 돼있고 열심히 하다가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터에 도착한 강도 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섬이 이파도인데 오늘 용물이라서 4 0호에 단차 65? 65 정도에 시작하데 뭐야, 이거 어제 원줄을 이상하게 묶었나보네? 오, 큰일 났네. 왜 이렇게 됐지? 아하, 이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죠 그러니까 수심 체크를 못하네 내가 아, 아, 아, 아, 어제 원줄을 잘못해볼까 오 엄청 날리네요 어 히트다 안키진거네요 들어가기가 많네요 제가 엄청나게 아, 달립니다 서픽스 이런데 40퍼츠 네. 뒤에 나왔어요? 네 오. 음, 뒤에. <웃음> <웃음> 체배를 좀제 맘대로 마음대로... 흙부분만 위아래로 한 10cm씩? 바이어로 만들었더니, 체비 때문에 많이 날린다. 신금 거를 예전에 원투하던데, 녹여가지고 한든 43호, 납출을 조금 갖고 왔는데, 그것까지만 써봐야 되겠습니다. 40%도 날라가네. 오, 오 뭐야! 우와. 몇 자예요, 뭐? 빨간색이요? 60은 되겠네. 빨간색? 6자는 되겠네. 와! 빨간색. <웃음> 하늘을 보냈다가 살살 끌어가니까 질또 오긴 옵니다 한차 65첫 포인트에서 한 6자 이상 한분 걸어내셨어요 저 후미, 후미 쪽에서 응. 얼마 이동 안아시나요안 아, 먹던 쇼크리더를 구워가지고 떠내려왔나 봅니다 아이고 수심 굉장히 얇네 10m 이하 오 히트? 같은 자리에서 두 마리 짠가봐요 아 쳤는데 아 포이트라네 이게 히트 이야 히트 히트 이야 흰색에도 무네 흰색이면 핑크인가 어제도 대세는 핑크인데 근데 어제랑 날씨가 다르니까 오 넣었어 넣었어 오 사이 즈 좋은데 이야 육자 되겠다 오 이야 축하드립니다 핑크네요 핑크 핑크에? 예 바로 바꿔야 되는데 <웃음> 아니 사장님 꽝이 기운이 아, 그러시더니 꽝이 그 바로 잡아내시네 꽝이 아니고 예 장원하실 것 같은데 <웃음> 핑크 초보는 컨닝을 해야죠 드래그 풀리네 저기 이벤트 사이즈 아니에요? 이벤트 사이즈 같아 선장님 신났어 <웃음> 아 드래그 풀어놓으셨구나 자 날씨가 흐린데도 핑크에 보내요 바로 컨닝해서 핑크로 바꿨습니다 6 와아 6 저는 광어당에서 휴식이 얼마 안돼가지고 45가 제일 큰 사이즈입니다. 와, 바닥에 좋네요. 돌봐. 와, 축하드립니다. 흰색이에요? 바꾸자마자. 피가 묻어갖고 무슨 색인지 잘 모르겠어요. 흰 거에 바닥에. 아, 투톤이구나. 투톤은 몸이 없습니다. 깔끔히 포기하고. 밝은 색이니까. 무0포를 가니까 쇼파이트가 많아가지고, 만세 부르듯이 천천히 그냥 릴링만 하나 이렇게 알려주시더니, 여기는 일단 후킹을 해야 된답니다. 아침에 선장님께 여쭤보니까. 후킹을 하고, 천천히. 포인트가 좋으신가 봐요. 한 마리, 한 마리 나오면 쿵쿵탕이좀 되네요. 단차를 조금 낮춰봐야 되겠습니다 약 10에서 15cm 날려서 50cm 아, 얼마 안날려가네 55 정도 되겠습니다 저는 쇼크리더가 쇼크리더의 의미가 아니고 엉키면 풀기 좋게 그런 목적으로 한건데 너무 기게갔네 오늘 물살이 빠른 날인데 용등권을 려놨네아좀 피가 묻어가지고 힌트로 봤는데 흰색이네 토토 사장님 제가 초반에 그러는데 핑크하고 흰색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어. 머 그날 택투를 요 기본적으로 이호는 네. 맑은 물에는 밝은색 네. 흐린물에는 그린색 오늘은 좀 물이 안 좋죠? 예예 탁한데계가게요자 예, 그러니까 단차를 확 줄였습니다 50, 50 정도밖에 안되겠요 흰색인데 네. 투톤이시네요 네. 등이 조금 네. 예. 흰색이지만 네 어... 번... 어... 벌써 4번째 네 바꿨선장님이 <웃음> 배를 조립방향으로 반대로 잡아서 한 번씩 로테이션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배 밑으로 들어가고 한 번은 배에서 바다 쪽으로 흘러가고 긴장 쿵쿵 되는데 긴장할 필요는 없죠. 떨어뜨리지마 예. 긴장하면 손해입니다 손해. 손에. 데잘올라다 야, 진짜. 와,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와, 처음 들어왜이렇게큰 거. 자, 핑크로 바꾸자마자. 예, 예. 아, 선장님 짱이야. 감사합니다. 와, 그 여기 되게 좋네요. 오, 포인트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웃음> 예, 고맙습니다. 또 왔어. 와 저기 크다. 선장님 신났어. 아, 기분 좋네요. 예, 예. 아 이거. 뭐. 한 5짜는 되겠습니다, 쩌 어, 근데 살이 많이 흘렀네요. 빵빵해가지고. 아, 어키젠가구나. 와, 진짜 크다. 초보가 사고 쳤습니다. 예. 저 방단을 얼마 안 해봤거든요. 치즈. 그러니까요. 아니, 저 초보라서 바닥만 어떤가 좀 보려고 했더니 바닥이 뻘해서 계속 돌밭에서 뻘해서, 예, 예. 예예. 예. 아 기분 좋네요. 단차 내리고 단차 약 45에서 50 정도입니다. 와 엄청 많이 날리 네? 예? 아니 아니 저저 억키셨나 저 본데? 제가 풀까요 아니면? 예예. 가지 가서 한번 해. 예 고맙습니다. 한번 먹으니까 너덜너덜해졌네요 핏빌더를 조금씩 좀, 자르니까 좀 그래도좀 낫습니다 떠내려 금방 두 끈하고 느끼긴 했는데 핏빌더가 있는게 훨씬 낫네 초보는 하나씩 배워야지 파이팅 파이팅 이 키가 얇아야 돼. 그럼요 아 근데 되게 부지런하신 분들이 고수시던데 사장님처럼 부지런해 예. 옆에서 뭐 나오면 어신 예예 딱때아니면 죽더라고요. 탁 쳤어요. 예. 부들어두가지딱 예. 제대로, 제대로 예. 때리고는 아니면 죽더라고요. 어. 그냥 미끌림처럼 툭 와서 치더라고요. <웃음> 예. <누가 해야> <웃음> DJ라고 아 예, 예. 아니, 부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지금 제 거예요, 예, 예, 봤습니다. b DJ. 어. <웃음> 예예 예, 맞습니다 <웃음> 예예다 아, 예. 봤는데 그거 아예 어, 예. 아, 고맙습니다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많이 듣던 목소리야 <웃음>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아예 뭐, 아, 예예예같예예예어예야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웃음> 예, 그거는... 어, 아.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아, 예예예예예예예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어제도 여수랑 내려갔었어요. <웃음> 벌써요. 예. 뭐 시즌 5군 됐다고. 안 나오더라고. 배전 전원 꽝. 작년에 아. 하태도 하태가지고. 예 하태 하태 그러면. 예. 아직은 좀 이른가요? 야이르더라고 아, 이걸 말해도 예약할수 있는데 아. 이걸 말부터 터지 터지겠죠. 그래서.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예. 그때가.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어부. <웃음> 절대 무시할 수 예. 없는 어부. <웃음> <둘째에서 하겠네>. <웃음> 여도가 좋네요. 오늘 제가 날씨 좋은 날에 와서 운이 좋아서 그런지 장판입니다 장판. 음, 지난번에 구독자님하고 정우님하고 동출을 한번 했었는데 정우님은 구슬 채비 기성품을 사용하셨는데 일곱 마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번에는 자작을 했는데 구슬 채비를 해왔습니다. 팔자매듭을 해가지고 바이트하는 부분. 그훅 부분은 위아래 10cm씩 해가지고, 삼치용, 얇은 와이어. 그래서 또 위아래 모노라인으로, 버림채비 와, 응? 반대편에, 크다. 크다. 큰가 보다. 이야, 칠자는 되겠다, 칠자 7자. 선생님, 칠자 되죠, 칠자 실전안 <웃음> <진짜> 돼? <돼요? 웃음> 아 육자 조금 넘겠다 크다 여기는 전반적으로 꽤 큽니다 1명이 어떻게 되세요? 네? 한빛 부장님 아이 한빛 짜장님이셨구나 반갑습니다 한번다 잡고 예예예가져가려고요자랑하려고요자랑해지다이어 예. 역한6 0정 되죠? 한 60정도밖에 안잘것 같은데 예? 근데 위아래가 빵이 좀 꺼가지고 어, 오 수심이 왔네? 오 내리자마자요? 홀린 거 같은데 놓쳤어 와아 끝날 때 장구를 한번 깔아줘야 하하하아 <웃음> <웃음> 그렇죠. <웃음> 오늘 메이어 7천 하나 갖고 가야되는데 제발 <웃음> 좀 아, 갖고 가세요하하하아줘아기를막 100개씩 갖고 다녀가지고 쭈꾸미낚시 저 때. 최천번은 그렇게 100개씩 갖제 어. 채비는 아기 3개씩 어. 직결로 3개씩 어 문어 이거 <웃음> <에그>. 다 해봤는데, <웃음> 저런 을 지키려 봤다. 어. 히트? 아니, 모르겠어요. 이거. 히트인데? <웃음> 모르겠겠겠네. 작은 건가? 아... 드랙이 안 풀리네. 꽉 조여놔서 그러나? 아니, 뭐, 미, 저기인 것 같아요. 미, 미역, 미역 같은 거? 후두둑도 없어. 줄이 아, 줄이네. <웃음> 엉키졌나 그런가요? 이유가 알겠지 눌려 있어라 자르려고 했는데? 또 걸릴 거 아니야? 그렇죠 <웃음> 드럭이 안 풀렸어 <웃음> 운동하고 있습니다. <웃음> 히트! 와, 히트 히트! 선생님, 참 드실 새가 어딨어. <웃음> 하셨어, 드디어. 핑크네요 핑크. 네. 예, 핑크 예 예, 핑크에 핑크 축하드립니다 예. <웃음> 자 흰색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흐린날에는 어두운색이라고 하던데 핑크가 자꾸 울길래 붉은 펄 썼다가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돌받치네요 히트? 자, 예. 야, 나이스. 히트. 자, 작은 것 같은데. 어. 잘아요, 잘아. 도달이, 도달이. 어, 장대네? 우와, 장대. <웃음> 선생님, 장대, 매운탕 맛있어요? 어, 매도 맛있어요. 매도요? 오, 어, 장대가 하나 먹더니 흰색. 얼핏 도달인 줄 알았는데, 장대입니다, 장대. 와, 우창포 갔는데, 완전히 초보조사님이신데, 45cm를 잡아내시더라고요, 우럭을. 우럭이요? 예. 아, 우럭. 와 정말 보면서 막 소리 지르는 게 <웃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 아 오늘 재밌네요. 광따하면서 처음 뭐 문어 낚시하면서 성대는 얘기에좀 나오던데 광따하면서 장대는 처음 잡아본 히트? 히트죠. 오. 오, 괜찮아, 괜찮아. 5자에 6자 사이 되겠습니다. 6자 정도 될까요? 네, 네. 와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주시니다요 마신대요? 예예 마신대요 아얘떠 갖고 오시는 거네요 둘다65 비슷한 거 같아요 거의 비슷한 거아 6자? 개인 최대입니다 오늘은 더이상 못잡아도 돼요 한 플러스 못잡을 거니까 나 많이 먹어 하 <웃음> 해도 주세요. 9시쯤 되니까선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이 경기권에서 이런 배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요? 벌써 또한 마리 나왔어? 꿰잎비든 어. 어, 뭐든 장대장 녀석도 있는데 동출을 한번 했어요, 무참포로. 무참포요? 예. 음. 그 껌모를 또한번 탔는데. 아, 껌모그 친구가 서른아홉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일곱마리를 잡더라고요. 광어만. 칠광어? 예. 근데 저는 광어 두 마리 하고, 아, 무럭, 무럭 한마리랑또뭐 잡았지? 어부비 있는 드 예, 어우, 근데 하루 진정일 잡더라고요. 아, 나이. 어부비 세드 예, 어우, 잘 잡더라고요. 많이 잡으셔야 되는데, 신용수어요 근데 이게 침이 있다 그래가지고 겁나가지고 매운탕도 네, 예. 맛있나요? 끝내준대요 어... 저도 못먹어봤는데 예. 전설을... 어... 전설의 얘기만 바닥이 너무 좋다 예 바닥 되게 좋네 <웃음> <웃음> 천국과 제옥이구나 원줄이 아 하아 이게 왜 쓸렸지? 오. 많이 쓸렸네요 <끝> 제가 고랭이 왔습니다 원줄이 쓸렸네요 쓸리는 원줄 쓸 수는 없지 아 아까 리레 스프레 원줄이 한 번을 올라타가지고 푸는 와중에 좀틀린것 같습니다 그중에 심한 부분을 전차 매듭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구조가 울려서 날려버렸어요 이왕 다시 한거 핑크로 서손맛을안겨주 녀석이 핑크니까 아니요, 어제 묶을 때, 조금, 제가 잘못 묶었나봐요. <웃음> 어, 원조이 보니까 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단차는, 40, 54이 되겠네. 오 어? 히트? 히트요? 오, 이거, 와, 휘는 거 봐. 오. 오, 깜짝 놀랐네. 커키어 가지고. 여 <웃음> 가지고. 네. <웃음> 조그만 거 같은데. 아이 나왜 이런 것만 불리지? <웃음> 오 그래도 장대 크다 <웃음> 우와 여기 밭친가 왜이래 네. <웃음> 히트 히트 아이씨. 왜 장대에요? 아니 장대밭친가봐 어우 장대 사이즈가 크네요 거기 넣었어 손맛은 좋다. 예. 장대가 사이즈가 좋습니다. 장대조사되겠잖아, 이거. 투독, 투독, 스테이, 챈지. 장대는 거의 무럭이네요, 입질이. 한 마리만 잡자. 우럭 거나 놀래미 하나 잡아야 되는데. 아침에 진짜 그거 안 잡아냈으면 큰일 뻔 했네요. 어? 히트? 아. 어? 히트! 응이 히트. 아니, 광어에요, 광어. 드러봉이네 <웃음> <웃음> 있는 거네, 아이. <웃음> <웃음> 살이 있서 그래요. 하하서주름이 <웃음> <팔쳐서> 펴져가지고 <웃음> 자 10미터 이상 주류는 조금씩 사네요 어? 히트! 크다 계바닥인가 어? <웃음> 바닥인것 같아 바 아이고 이거 제대로 걸렸네. 어, 나랑 같이 봤겠어. 와 <웃음> <나랑 같이 받았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탈출하셨어 그래도. 안돼. 에이. 어 네. 깜짝 놀랐네요 저도. <웃음> <웃음> 자... 4 0년년 문어 때 내가 가이브년 49년, 49년, 9월에 시작을 했어요 <웃음> 내가 4 9 한거야 오래되셨구나 <웃음> 문어가 진짜 재밌어요 아, 근데 아 진짜 작년문어년 만났을 때 미친 미친 미 한번 아있더 저는 두 달이면 한열번 정도는 했었고. <웃음> <웃음> 그러게요. <조연진은 내가> <웃음> 네, 저도 저도 계속 봤는데. 예, 제일 안 나오는 것 같아, 아, 제가 나것 같아요. 제가 어복이 없어서 그런가? 아. 아, 는데 아니 그러니까 안 나오는 날에 출전 많이 해요, 제가 이상하게. 검은 기운이 막싹 있는 건지. <웃음> <웃음> 아이고. 와, 배 전체가 조용하네. 봉돌을 땅에 안 띄고, 깔짝깔짝까지. 예. 예. 봉돌 들었다 놨다 하면 안돼고 어. 예, 그렇죠. 많이 예. 사람들은 예. 안 예. 예, 저렇게. 뜨지 않게만. 않게. 예. 원줄만 흔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 액션이 유튜브의 일본명인인가? 걔가 한번 돌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냥 다카오킹가아걔그 아, 이름은 번, 잘 모르겠어요 네. 이상이 공본하고 예 다카오킹건 낚시대도반영인요어 근데 원치잘잡더라고요네잘잡요 네. 그러니까. 아. 네, 네 볼링바이트에요? 내리자마자 네다카오어요어우혀혀 안 감기는 건가요? 아니요 오 힘쓴다 힘써요 힘써 오 이야 칠자다 칠자! 와아오 칠자 되겠다 이거! 와 이야 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장원이요 장온 장원. 힘이, 힘이 틀렸어 예예예 어? 어? 어 네. 똥 켜셨네 다 체인지하고 나서 예예사장합니다 무슨 색깔이세요? 와 에이, 빨래판이다 무슨 그 색깔 아 어두운색 거의 검은색인데 전자님 몇 센치에요? 육팔 거봐 칠자네 아이 거의 칠자죠 육팔이면 눈앞에서 이렇게 큰걸 잡으시네 육팔인데도 엄청나게 큽니다 빵이 좋으니까 자, 오늘도 구독자님을 뵙습니다 퍼스 철철 넘치시고 <웃음> 간지가 간지가 예. 근데 안타깝게 <웃음> 아직 소식은 없네요 <웃음> <형님>. <웃음> 굉장히 유쾌하시고 저보다 2년 형님이시고 두 종류 문어 낚시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 저희도 손맛 좀 봐야되는데 차가워요? 태로 만났는데. 아나가만 보인 줄 알고. 타데야이나 어... 요즘에 도뛰더라대 <웃음> <웃음> <에? 웃음> 오. 오커커 커, 커. 오 보는 거 뭐. 오랜만에 이 소식이요. 와. <웃음> 와. 오. 못다이때하드립니다아 아, 빨래파이네 그냥 내가 볼 때는 여수나 통해서 올해 한번 만날 것같아 <웃음> 어떻게 부탁드 메다다 메다 이벤트? 우와 <웃음> 뭔데 메이오, 메이오? 대박, 대박. 대공에, 대공? 와! 와 이거 8자는 모르겠고, 7자는 수줍어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선장님, 배좀 이렇게 보여줘. 와! 진짜! 저게 7자야, 저게. 7, 5번데, 저거? 8안 돼? 8안 돼? 7, 6? 아, 7, 6! 와! 형 저런거 진짜 쉽지 않은거 아니에요? 아, 아 어렵죠 오, 내가 그랬잖 진짜 넘어가면 다 어려워 네. 시비는 대강화에요 네시이 네. 시비 넘어가면 대강화 대박이도 이만해 진짜 이만해 핑크 핑크요? <웃음> 핑크래요 핑크 말했어도 강화는 거에요 강화 어우 그러신거예요 강화 세 마리인거에요 오오오 차라리 강화 세 마리죠 깻잎 한 마리 네 마리 오 아이, 어, 이, 그게... 이쪽으로 시선주 주지 마세요. 네, 그런... <웃음> 와, 선생님 혼자 네 머리 잡으셨구나. 와, 진짜 크다. 맞아요. 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광어 있는데 웜이 지나가야 80. 일자리를 잡아서 댓글 박스는 제가 취하고 형님을 팔자를 드리고 <웃음> <웃음> 육자를 전해드리고 어우 굿아이디어 히트 <웃음> 오? 선생님 히트 히트 네. 아우 하나 걸었다 어우 아, 히트 히트 한 마리씩 가져가게 생기셨어 근데 네, 자고 <웃음> 오키트키우와 크다 야 좋다 이벤트 이벤트 이번에 말로 이벤트 아, 팔자 대라 아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오떡고아 아까보다는 떡금 실차 조금 조금 넣겠다 와가봐야 그래, 되겠다 이거 와8 아, 7 8 7, 8? 7, 8, 8, 9, 8, 10, 7, 5 7, 5 빵이 진짜 와될것 네, 그만하세요 이제 네. 75cm짜리 어, 두번을해가지고 많이 또 2m짜리에 더 <웃음> 오바짜리에 <놔봐줘야겠다, 웃음> <놀자. 웃음> 아, 진짜 자의 <웃음> 여유 어, 어. 어, 편제를 향해서 자 마지막 캐스팅 같습니다 시간도 거의 4시에 가까워지고 저는 못 잡았지만 7자 넘는 광어 그 정도 잡두 마리 잡으신 분 뒤에 계신 분고수님이 계시는데 그분 잡으신 것도 영상에 담고 어, 한 번쯤은 더살것 같아요 그 6자 넘는 녀석을 한번 건졌기 때문에 그리고 손맛은 좀 봤습니다. 장대였지만은 저는 사실 광어 야. 히트! 야. 나이스. 야. 막판인데 거의 여기 어, 트야리트브리트 옆에 사장님도 오늘 삼수하시네, 삼수 하시네 삼수 어다 올라왔어 다 올라왔어 다 올라왔어 어. 다 올라왔어, 다 올라왔어. 그 예, <웃음> 여기는 광어 45, 50 되겠다. 마지막에 하나 하는 거야? 예, 와. 못차 되겠는데. 오. 예,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조금. 예. 아, 사장님 막판에 못튀게 유종의 <웃음> 미를 거둘 네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유종혜 미.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커코 커. 어, 크다. 커 어, 근데 1인 1광. 어, 이제 타이라바, <웃음> 타이라바 러시 나는 찬도 <웃음> <차도> 없어 찬도 <웃음> <차도 없어. 웃음> 가다가 아니 근데 광어도 타이라만 잘문나가더아 왜죠? 물죠 오우 또 왔어? 야 끝난 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선..선장님 이거 연장하시겠네 <웃음> 아이 막판 쿵탱쿵탱인데 저는 안네 오늘 어복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저는 먼저 들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머지 공부하는거야? 그런거 같아요 여기서 넘어져요 예. 어디? 서 예. 넘었네 오오 그, 저것도 칠자네 칠? 이나 오네. 와! 크 박스. 아! <웃음> 뭐야? 뭐야? 아, 참. <웃음> 오늘 그래도 대거 두마리 하신 분이에요 자 종료 10분 전뭐 마리수는 3마리밖에 안되지만 독자 행인도 만나면서 즐겁게 잘 놀다갑니다 오늘 저는 체리를훅 아, 위아래로 10cm씩 약 20cm를 와이어를 했어요 오 열심히 했는데, 이제 다섯 번째인 초보가 뭐라겠어요. 즐겁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님, 방어 심해 하시고, 그 영상을 좀 담으면서 마무리를 치겠습니다. 막판의 이트 와! 와야 오와 야, 오, 오, 이야. 야. 오케이. 오케이. <웃음> 열심히 하시더니 한 마리 건지셨어 큰 걸로 아, 예. 축하드립니다 야와 아, 예. 저거 7차 되겠는데 저것도 아 여기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크네요 여기 이런 사이즈가 이.. 흔하게.. 흔하게는 아니지만 이 정도 나온데가 <웃음> 예. 선생님 7점! 딱 7! 이야0 2서 7! 이야차 선생님 성공하셨네! <웃음> <웃음> 타이라바가 있으셨는데.. 와 어, 딨어 오?! 왜?! 네. 아 아이. 파키였는데 아, 여기가 포인트인가 보네. 다들 지금 연 날리다가 하나씩 네, 올리고 있어. 예. 우린 왜 이러세요? <웃음> 저 서있는 데서부터가 선수인가 봐. <웃음> 우리 연 같이 날리고 있는데, 왜안 보고 있냐고. 아, 어쩐지, 저, 저기 사장이 마침부터 포스가 좀만다르셨어 이거 발목, 발목 보호대인데. 예. 어휴,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와또 하나 있어.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깔 어, 껴 돌리는 거 아시죠? 아니 그건 모르는데 어떻게든 제가, 제가 써보고 볼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아, 네. <웃음> 전투당시 하신 회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번에 또부천포에서 아, 광어 알리수 갱신을 한 번에 도전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자 오늘, 오늘의 오늘 조갑니다 이, 이 앞에 6자 7자는 굉장히 많아요 뭐, 작은것도 있지만 오늘의 조갑니다 오늘의 조갑 자, 자 기, 개인 기록업니다 네 기록업 찍어놔야지 네, 네, 기록업 60? 64네 64 이야 64 <웃음> 자, <웃음> 구독자 <웃음> 형님 64. 예, 예, 64. 다시 한번 찍어. 64를 어64 왔습니다. 64 예, 64야, 이거. 아, 64. 6맛있게 드세요 형님 <웃음>